지금 털빠진거봐꽁치야너 지금 겁먹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너의 털 때문에 지금 내가 겁먹 겁나 꽁치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꽁치님의 털을 빗겨드릴 거예요 아시겠죠? 너가 털발이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맞아 너가 털갈이를 안 하면 엄마도 너가 싫어하는 이 빗질을 안한단다 하지만 너가 털갈이를 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? 너무 속상해 만났어. 뭘웃지는요 I believe. I 을 h o u 한 번씩 그냥 뿜 d i d n 벗는다고 e 도 응. 얘도 답답하겠지 i 렇게 죽은 e 어? 같은 게 y 어? e 꾸 h b 붙어 있으니까 얼마어 시원하겠어. 짜잔 나 벌써 지금 빛질 얼마 안 했는데도 여딸주꿈꿈꿈 목구멍을 어요꿈꿈꿈 목구멍을 어요꿈꿈 우리 꿈지 우리 꿈이 우리 꿈 놀라운 놀라운 능력을 보여드겠습니다 <웃음> 여러분. 이야, 뭘붙채 술, 이야이 녀... 죽... 죽... 죽... 죽... 죽... 죽... 죽... 죽... 죽... 죽... 진짜 털이 젖힌 줄 아니고 맛있겠나요? 근데 그거 알아? 강아지들도 자기 털에 어알아어알아어볼안만있게 미안해 아제 <웃음> 해보고 있어? 우와 롱 이거 모아가지고 이거 오늘 제일 거슬리는 채팅을 친일 반사하는 거. 응? 예? 응? 응? 응? 응? <웃음> 화내는 거야? 어, 화내는 거야. 야왜화를 내. <웃음> 와 이거 줄게 이거 다 비순 것도 아니야 이거 다, 다 비슷 못 비웠어 진짜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